네 오늘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또 이찬원군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나와서 한번 급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MBN 이제 중요한 뉴스에 이렇게 패널들이 6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 패널 그리고 쭉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여기서 오늘은 또 이찬원 소식을 이 패널분들이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찬원의 ABCD 어릴 때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그리고 현재 26년 외길 트로트 인생에 대해서 이분들이 쓸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급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까요? 가을과 함께 신곡을 들고 찾아온 멋진 가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찬또배이 이찬원씨인데 신곡을 낸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씨인데 이분이 이제 대중문화 이찬원 신곡 힘을 내세요 세미 트로트곡이다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또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렇게 이효석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네요 해서 미니 앨범 선물 내놓았죠. 지금 그 곳에 이제 수록된 노래들 들으셨는데 뭐 이찬원 씨 노래 잘하고 찬또백이 괜히 뚝백이니까 정말 구성진 이 목소리, 대단한 가창력, 이번에도 확인이 되는데, 지금 먼저 들었던 힘을 내세요는 이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한테 위로를 전하는 굉장히 경쾌한 리듬, 그런 느낌의 세미프로트 곡이죠. 네. 그리고 또 메밀꽃 흐려, 메밀꽃 흐릴 무렵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효석의 소설. 또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서정적인 가사, 아름다운 멜로디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부르는 이유 모두가 팬들을 위한 거예요 아. 그 마음을 팬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미니앨범 선주문 10만 장 이미 됐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앞으로도 잘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아, 이찬원 씨가 부지런한 것 같아요 뉴스파이터에서 신곡 뭐 새로운 노래 냈다고 한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번에 신곡 냈단 말이에요 진짜 네, 이분은 뉴스 앵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인데 이분이 또이 차는 신곡 편의점하고 힘을 내세요. 불과 뭐 거의 한달 사이에 두 곡을 이렇게 내는 저력 그리고 뭐 잠도 이렇게 20시간밖에 못 잤다는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난 8월에 이 앨범을 냈었는데 또 지금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들고 찾아온 건데요. 네. 그만큼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2주간 집에서 잔 시간이 20시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인데 아, 아. 못잔 잠을 이동하면서 대신 주무시고 계시대요. 네. 이 정도로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유가 진짜 가수의 꿈을 이룬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네. 워낙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고 어, 하는데요.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누군가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어허. 근데 그 연락이 오신 분이 대학생 때 꽈팀이라고 하죠. 꽈랑 꽈끼리 미팅을 했었는데 이때 퀸카분이었다고 합니다. <웃음> 이때 번호를 받았을 때는 이찬원 씨보다 이찬원 씨 친구한테 더 관심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연락이 와서 화면으로 보니까 더 잘생겨졌다 이런 덕담을 하셨대요. 야. 기분 참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번에 JTBC 아는 형님에서 어, 퀸카가 어, 옆에 그 패션 모델 하는 친구에 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미스터 트롯에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연락이 왔다 그런데 퀸카란 말을 정말 참 우리때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미팅할 때 많이 썼던 말그 말을 이렇게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폭소가 터졌던 아는 형님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시사평론가님. 이분은 이제 시사평론가, 아, 대중평론가의 시사평론가죠. 뭐 여러가지 정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평론가십니다. 그분이 또 이제 이렇게 시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평론을 하시는 같습니다. 역시 유명해지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양윤삼평론가님 근데 이참 이찬원 씨가 정말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은 게 본인의 꿈도 꿈이지만 본인이 아버지가 못다 한 꿈을 이루어드렸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무슨 얘기까요 이찬원 씨가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본인의 아버지가 자신보다 노래를 더잘 부른다. 자신보다 끼가 더 많다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가수 꿈이 있으셨다면서 어떻게 축켜세운 적이 있거든요. 진또배기 무대로 정말 이찬원 씨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네. 이 진또배기라는 곡도 아버지가 선곡을 해주셨다고 해요. 너한테 그렇군요.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네. 어, 정말 이 끼와 재능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바로 이찬원 씨,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네. 이... 음 저번에 저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진또백이라는 노래를 권장을 해서 그 노래가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올하트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1 5 0만 뷰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모든 이런 노래의 그 어떤 유전자라든지 또는 음식 유전자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빼달맞고 아버지가 더 노래를 잘한다. 그러나 또 아버지는 음 가수되는 걸 반대를 그때 했다 그래 그래서 이찬원군은 그때 스포츠 어, 아나운서 어, 스포츠 캐스터가 될 그런 꿈도 한때 꾸었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나가는 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후회를 안하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 저번에 했었습니다 네, 이분은 그 백성문 변호사 아주 뭐 정치시사 이런 데 토론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얼굴이 이렇게 많이 익숙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이찬원 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십니다. 이찬원 씨 보면요. 사실 이찬원 씨는 어렸을 때부터 뭐 아버님의 그 모든 DNA를 봐서 그런지 무대 체질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1, 2, 3학년 때 계속 반장부하장 반장 하면서 학교 축제는 항상 본인다 사회를 봤다고 <웃음> 해요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에 네 번을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래요. 때까지 그래서 인생 모든 걸 전국노래자랑에 바쳤다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나서 노래하는 것도 그렇게 즐겼기 때문이죠 송혜선 선생님하고 친하겠네요 어. 진짜 아니, 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전 제일 하나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구성진 목소리 들려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번에 이전은군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네번 전국노래자랑을 나왔고 그 다음에 전국노래자랑에 이렇게 출전을 해서 송혜선생님과 특별히 가깝다 그래서 혹시 또 송혜선생님 사회 후계자를 꿈꾸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했었는데 또 찬또카페 찬스카페도 송혜선생님 그 송혜공원 대구 옥연지조 송혜선생 공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혜선생님하고는 특별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뉴스에 나오길래 한번 편집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